오늘 지금 인턴 분들이랑 회의하러 가고 있어요 저희 인턴 분들 출연하시는 컨텐츠관련이아 네네 제가 이따 다시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재희님 저희 뉴스를터 초안 오늘 완성 가능할까요? 아 이거 잘 발성되는지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아이씨 연장 공무 각인데 아 저희끼리 쓴거 추합하고 템플릿만 다듬으면 돼요 음. 아 맞다 오늘 체리쌤이랑 회의도 있는데 아이씨 소리님 업무 얼마나 남으셨어요? 아.. 어... 우선 저희놀 우리 음. 크림블루 독고동아리 장독방에서 문의상항 해결하고요 대화통 사이트 수국인데 포스트 돌려야 되고요 일 포스트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도 해야돼요 음.. 한한 시간이면 돼요 아마도? 아, 저희 이제 슬슬 10월 이벤트도 기획해야 돼요. 외국인 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게 만들라던데, 음 한국어 교실 학생수도 늘리게 경품도 잘 골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네 일단은 어 저희 j o y n 코 s 아 Korea 인스타 계정 팔로워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이거는 우선 수요일 정기 회에서 자세히 얘기하고요. 일단 저희가 j o y n 월 s World 뭐지 포스터부터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이 면, 모집 시작일이에요 네 그전에 오늘이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사실 동아리 단톡방에 공지사항 먼저 전달해야 되거든요 아 잠시만요 조이누리 톡방에서 또 문의가 하.. 제가 확인해보고 디오쌤께 여쭤볼게요 어제 가사 네, 내일 일어났어야 됐는데 근데. 어떻게든 서로 도와서 빨리 끝내고 회의하러 가죠 아 맞다 나 오늘 인스타 카드뉴스 업로드하는 날인데 조코 씨는 프레스카 님이 너무너무 궁금해 아.. 이게 아닌데? 와.. 진짜 아무도 안와 아..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아, 아, 이대로, 이대로 달려서 집으로 가고 싶다! 웨이저왕! 웨이저웨이저 아! 인터분들 뷰 안녕하세요 오늘 친정한 조크씨 회에 있는거 아시죠? 근데 너무 바쁘셨죠? 인터분들 어! 그럼 우리 회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재밌겠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설마 우리한테 직접 연기하라고는 안 하겠지? 조이노스 코리아 네번째 자취 동아리? IT? 에휴.. 아씨 뭔 동아리가 이렇게 많아 그래 내가 이 조이노스 월드 모집 포스터를 3분 안에 25군데를 올려보겠어 아 3분이면 컵라면도 더안 있겠다 3분이 그래 1분에 8개씩 올리면 되지 응 쌉가능, 할수 있다 소리님저 오늘 할 일이 일찍 끝나서 그런데 혹시 도,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제인님 아, 살았다 아, 지금 퇴근 3분 남았는데 모집 공고 게시할 지이 25군데 남았어요 와 25개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에이, 그럼 반반씩 나눠서 하면 되죠 얼른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퇴근합시다 A few moments later. 와, 그래도 진짜 엄청 빨리 끝났네요. 아, 재희님 진짜 감사합니다. 에이, 뭘요 뭉치지 않고서는 이곳조이노스 코리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 가서 소주 마시면서 텐트 없어 볼수 있겠다. 아, 집 가서 맥주 한잔하면서 오징어 게임이나 봐야겠다. 아, 그건 그렇죠. 저도 앞으로 많이 도울 테니까 앞으로 잘해봐요. 저 코팅! 아휴. 업무가 졸라 에이.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아, 내일 뵐게요. 조, 조, 조, 조, 조 코팅! <웃음> 아, 이건 언제 해도 어색해. 아, 그래. 이제 할 일을 마무리했으니까 인턴 업무 일지를 작성해볼까? 음. 와, 진짜 엄청 많이 했다. 아 너무 피곤해 이제 진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 좋았어 내일도 파이팅